2020년 7월 17일, 선우의 일기 오늘은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저번에 교육을 한 내용을 아침부터 바로 시험을 봤고 뭔가 시험 봤을 때 미리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서 많이 조금 틀렸다 그래서 다음에 시험을 또 본다고 하셔서 이제 다음에 볼 때는 꼭 무조건 공부를 해서 뭐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이 오고나서 진짜 오늘 점심을 봤는데 진짜 이렇게 점심이 진짜 맛있는 날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게 밥을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오늘은 또 무용 수업이 있는 날이라서 선생님과 또 무용 수업 레슨을 진행했는데 무용 레슨을 진행할 때마다 조금 마음적으로 힐링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조금 더 무용 레슨을 할 때마다 조금 더 얻고 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늘 무용수업 할 때는 좀 기분이 엄청 좋은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오늘은 개인적인 연습 시간을 가지고 이제 레스, 레슨 준비를 하고서 저녁을 먹었다 오늘 저녁은 생각보다 조금 맛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 않아서, 않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 이유가 좀 점심이 너무 맛있어서 저녁이 조금 아쉽게 느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트릿 레슨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솔직히 말하자면 무용 때 조금 힘들었어서 스트릿 레슨을 할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엄청 힘들었다. 그치만 뭔가 그 전에 우리 팀원들끼리 조금 얘기도 많이 하고 급격하게 조금 친해진 느낌이 있어서 서로 막 으쌰으쌰 하면서 야 아, 악 소리 내면서 진짜 다들 힘든데도 정말 열심히 해주고 해서 좀 선생님도 그걸 좀 알아차리신 것 같고 우리도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더 뿌듯했던 레슨 시간이었던 것 같다. 그래서 이게 좀 하루하루 마다 레슨을 받을 때 정말 좀 하루하루 마다 얻는 것도 많고 좀 느끼는 감정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음, 날마다 좀 기분도 매우 좋고 그냥 뭔가 배울 점들이 더 많아서 너무 좋은 하루가 좀 되는 것 같다. 뭔가 점점 더 이런 하루를 쌓게 되면 더 앞으로 미래의 내 모습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이 된것 같다. 선우의 일기 끝!